제조 순번이라고 적혀있는 여기는 보고서 필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필터에는 제조 순번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 제조 1팀부터 1월 2월 적혀있는 이 부분은 행 레이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공팀과 가공일은 행 레이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쪽에 다시 자료값이 있으면 여기는 열 레이블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의 사이에 위치하는 이 자리는 시그마 값이 됩니다. 시그마 값은 단위당 원가 목표 매출액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의 전체 범위를 설정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표의 아무 곳이나 하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제 상단에 삽입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표 전체 내용이 선택이 됩니다. 피벗 테이블의 위치에 대해서 특별한 지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하시고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I3셀을 클릭해주겠습니다. I3셀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행 레이블이 적히고 한칸두칸 칸 위인 I1셀에 보고서 필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 제조 순번을 보고서 필터에 넣어주시고 가공팀을 행 레이블 가공1도행 레이블에 넣어 주겠습니다 월이 자동으로 체크되는데 체크를 클릭해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가공팀 가공1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 레이블은 없다고 했죠 시그마 값에 단위당 원가를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 값필드 설정 평균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매출액도 드래그해 주시고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시사항대로 따라서 작업하고 마지막에 그림과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분석과 디자인이 나오는데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아닌 빈 셀을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어디든 한 셀을 클릭해 주시고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누르겠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해 주시고 가공일의 첫번째 값을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월이 선택되어 있는데 월만 파란색으로 선택되도록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에서 피벗스타일 보통 6을 해주겠습니다. 가공팀은 1팀, 3팀, 5팀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1팀, 3팀, 5팀만 체크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확인. 단위당 원가와 목표 매출액을 1 1계 비율에, 1 1계 비율을 기준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위당 원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표시 형식에서 열학계 비율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목표액도 마우스 오른쪽 값 표시 형식에서 열학계 비율을 해주겠습니다.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의 소수 자리 수를 한자리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마찬가지로 평균 목표액도 셀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 소수 한자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소수점 한자리 표현하는 걸 되돌리기를 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위를 이렇게 씌우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누르시고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 소수 자릿수 한 자리를 하고 확인을 눌러도 확인 이범위의첫 번째 셀이 선택된 단위당 원가만 한자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범위를 씌워도 여기 하나 선택하고 바꾼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굳이 범위를 씌우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해서 바꾸시고 두 번째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3팀의 3월 매출액 데이터만 자동 생성한 후 시트 이름을 3월 가공 현황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제조 3팀의 3월 매출액 자료만 클릭을 하시고 이 값을 따로 빼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시트 1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바로 앞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내용이 나왔는데 샵으로 나온 경우에는 칸의 크기가 모자라서 그렇죠. B와 C열 사이를 더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트 이름을 더블클릭해서 3월 가공현황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이 난 겁니다. 만약에 시트의 위치를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d 로 선택하라고 지시사항이 있다고 하면 3월 가공현황을 꾹 눌러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d 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이 없으면 항상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보고서 필터에는 수강과목을 넣어주고 행 레이블에는 학번이와 학번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열레이블은 없기 때문에 비워 두시고 값에는 중간 학계와 기말의 학계를 넣어 주겠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에 아무 셀이나 하나 클릭해 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J3 셀에 행 레이블이 시작하기 때문에 J3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수강 과목을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해 주시고 학번을 행 레일블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학번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간과 기말을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에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하겠습니다.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에서 지정하라고 했는데 값은 숫자를 표시하는데 맨 뒤에 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범위를 이렇게 씌우셔도 첫 번째 있는 중간만 값이 변하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지표준에서 뒤에 점을 적어 주시고 확인을 누르셔도 확인 중간만 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굳이 범위를 씌워서 작업하지 마시고 하나만 클릭해서 바꾸시고 다시 하나만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맨 뒤에 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학번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학번이 0, 3으로 시작하면 2학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0, 3부터 0, 3까지만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해줍니다. 다시 0 4부터0 4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해줍니다. 그룹1를 클릭해서 2학년이라고 적어줍니다. 다시 그룹1를 클릭해서 1학년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 하위 수준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라고 했는데 학번이 아무 값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학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장 축소에서 전체 필드 축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시그마 값의 위치를 행 레이블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시그마 값이 열 레이블에 있는데 드래그해서 행 레이블로 위치를 옮겨줍니다 그 다음 수강과목은 윈도우만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서 필터의 하살표를 누르고 윈도우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림과 피버 테이블의 내용이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고 다른 점이 없으면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위에 보고서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필터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값 레이블 위에도 열 레이블이 없죠. 그래서 열 레이블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내용은 행 레이블이죠. 그래서 행 레이블에 대출 지점 대출 종류를 넣어주시면 되고 값 레이블에 합계 대출 금액, 합계 기간, 합계 월 이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에 아무 셀이나 하나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삽입,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고 표의 범위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를 누르시고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 그림을 보시고 행 레이블의 시작 위치인 H3셀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대출 지점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출 종류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출 금액을 값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값에 드래그 해주시고 이제 월이자도 값 레이블에 넣고 싶은데 월이자라는 필드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업할 수 없죠. 이제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하겠습니다. 대출금액 곱하기 0.05 나누기 1 2를 계산하는 월이자 계산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상단에 분석 탭을 클릭해 주시고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하겠습니다. 계산 필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름을 월이자로 적어 주겠습니다. 수식에서 는 그대로 두시고, 대출금액 곱하기 0.05 나누기 12를 적어 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월 이자가 생성이 됐고, 시그마 값에 월 이자가 자동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대출 지점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서울, 경기 서울이 가장 위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을 클릭하시고 테두리 선에 가져다 대시면 흰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그대로 위로 끌어주겠습니다. 놓으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충청이니까 충청을 선택하시고 테두리에 가져다 대시고 흰색 하살표가 되면 부산 위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충청, 부산 순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스타일 밝게 22를 설정하겠습니다. 위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밝게에서 22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줄무늬 행 옵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각 그룹의 하단에 요약 표시를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누르시면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서울 아래에 요약이 나오게 됩니다. 대출금액과 월이자의 표시 형식은 갓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범주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심표 스타일이 없죠. 그래서 대출금액 첫번째 값을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선택해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습니다.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마찬가지로 월이자의 첫번째 값을 찍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 숫자를 해주시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그림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표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삽입을 누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고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클릭하시고 그림을 보시면 G4셀에 행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G4셀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확인 업무를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행 레이블에는 IT 컨설턴트가 있는데 분류가 IT 컨설턴트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분류를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 값에는 월 평균 임금에 평균이 들어있죠. 그래서 월 평균 임금을 시그마 값에 드래그 해주시고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이제는 지시사항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범주에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소수점 한자리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번째 값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를 지정해주시고 소수자리수는 한자리를 해주겠습니다. 확인 확인 분류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자료만 자동 생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월평균 임금 243.0을 더블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시트가 생성이 되고 기출 03 앞쪽에 만들어집니다. 시트의 이름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바꾸겠습니다. 더블클릭해 주시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내용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있기 때문에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림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